안녕하세요 모델겸배우 김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가수 송민견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신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배우 김서정입니다 어,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길에서 주위에 떨고 있는 동물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음. Right now, but let's talk in a way that can give us some faith to go around. 안녕하세요, 스트리토 d 대표이자 23마리의 유기묘와 8마리의 유기견과 함께 살고 있는 송인선입니다. 자연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닌데. 자연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점점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 차에 치어 죽기도 하고 추운 겨울, 따뜻한 쉴 곳을 찾아 헤매다 얼어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런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함께 공존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동참해주세요. 함께라면 할수 있습니다. My friend